오늘은 어제 그 체질 체질론과 체질 다이어트법을 이어서 오늘은 비체질 자 이제 인간에는 병이 인간에는 병이 체질로 오는 병이 있는가 하면 체질과 아예 상관이 없이 오는 병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것을 이렇게 되는 것을 참따뜻지가지고 누구말따나, 이런 집이다잉. 식당에, 그 뭐고, 그 술집에 가가지고, 그 뭐, 소자보는 귀기나, 응? 도살자에 가갖고, 저거 먹고그 따로 국밥 시키는 거나, 흠이 뭐, 마찬가지지. 그치? 아니, 도살자이 가갖고, 따로 가갖고, 따로 국밥 시키는 거나, 푸는 게, 우리 푸는 게 마찬가지다잉. 체질이면, 체질에 관련되어 있는 질병만 푸는 것이지. 체질하고 아무리 상관이 없는 건데, 그거 갖고 체질로 막 풀어댔으면, 이게 풀어지겠나? 그건못 푸는 거야. 그거 말도 안 되는 논리지. 지금 어저께 이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 체질이, 그동안에 우리가 체질의 이 개념, 개념을 우리는 좀 버려야 돼. 잘못된 개념을, 이거를 좀 버리내야 돼. 안 부리면 또그체질에그마법에 걸려 갖고 이세뇌된이 두뇌를 가지고 거기에 적용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들 새로운 이론이 있다 하면 무조건 거부하는 거야 지가 모르면 어떻게 무조건 거부하는 거야 지가 모르면 무조건 틀리다고 어기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다 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 인지를 해야 되는 그것이 이론이지 인지 안 되는 이론은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체질의 기본 개념은 우리가 체질이라고 놓았다 하게 되면 체질이라고 놓았다 하면 우리는 우리 사상 체질부터 놓았다. 오늘은 비체질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는. 이것을 모르고는 뭐 비체질이 뭔지 체질이 뭔지 뭐 우리 할수 있겠나 자 그러면 사상체질에는 우리 저번에 잠깐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덩치 큰 사람이 하나 있고 덩치 작은 사람이 하나 있다 이재마 선생은 이 체질을 연구한게 아니라 치료를 하다보니까 덩치 큰 사람인데 침을 놓는 방법이라든지 약제를 쓰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 이것이야 누구말따나, 거기, 그 뭐, 뭐, 위도 크고, 위가 큰게 아니라, 위의 기운이 크, 큰, 거겠지. 그런데 그것이, 이재만 선생이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우리 체질을 이용한 게 아니고, 치료를 하다 보니까, 큰 사람과 작은 사람, 기운이 높은 사람, 기운이 낮은 사람, 이것을 우리는 분리해두고그 다음에 이것을 침을 놓을 때 그랬는데, 자, 예를 들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약을 치방, 우리는 옛날에 약이 무슨 치방이 있었약재밖에 없었잖아 사람같은 약재 있는데 누구 말했잖아? 몸에 열이 많이 나는 사람인지 인삼미가 되겠나? 안되겠지? 네. 그러면 인삼 비슷한 걸 먹어야 되잖아 인삼을 먹이는 게 아니라 인삼 비슷한 걸 먹여야 되잖아 그러면 예를 들게 되면 인삼이 열이 난다고 생각하면 자 이것이 어떻게? 약이라는 거지그지 열이 뭐 약이 나면 약인 거니 어, 열이 안 나면, 엄이다. 음. 그러면, 야, 양, 양을, 양의 성분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인삼이라고 한다면, 이와 유사한 성분을 갖고 있는 엄의 물질을 음? 또 써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대신 뭐 도라지도 쓰고, 뭐더덕도 쓰고, 이렇게 유사한. 그치? 이거도 양, 엄, 음, 이거다. 그러면 침을 놓을 때는, 그렇게 역할이, 치, 치료하는 그 효과가 다르다. 그러면, 이게, 약재를 처방할 때는 약입니다. 이것으로 출발한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정치 그 사람, 작은 사람. 그러면 속이 열나는 사람, 열불나는 사람, 열 안나는 사람, 사람. 그럼 약재가 불려갖고, 뜻이, 뭐 펄펄 끓는 거, 참고. 이거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체질을 하는 게아니 그럼 똑같잖아. 태양, 태음, 소양, 소음. 그런 일 이것이 무슨 체질이냐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만은 선생은 지금부터 최소한 400년 이전이 지기지 네. 그때는 우리는 어학이라든지 이게 없었다 이 말이야 그냥 는 중국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약칭도 놓고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러면 이런 데서는 학문적인 그런 개념이 음. 아니라 자기의 경험상 이렇게 체질이라는 것을 구분했을 뿐이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항군도 막 발달되고 네 똑똑하다 내 똑똑하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 이것을 태양이는 이런 사람 이것을 이런 사람 이런 것을 뚝 만드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사상체질론이 된 거야 그런데 이 사상체질론이 누가 짓겠나 아까 얘기했지 이거는 역학하는 사람이 점치기 위해서 이런, 이렇게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의사가 한 거야. 의사는 우리 한의사가 몇 년도 생긴 거야. 지금부터 해봐야 한 40년 정도 되나? 한의사 제도가 40년 정도 안 되잖아. 옛날에는 체질하는 사람들이, 침도는 사람들이 그냥 내려오다가, 그때 한의학이 지금 법적으로 만들어지면서 한의사 하는 사람들을 시험치라. 그러면 한의사 자격증을 주겠다 해가 한의사 중국고 그 어디부터 학교에서 한의학을 정식적으로 공부를 시켜갖고 지금의 한의학이 된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소상체질은 어떻게? 이 한의학이 한의학이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한의학이 아니다. 거야 뭐, 확하게 아니다. 이거 갖고 무슨 체질이 되겠노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가 그 뒤에 도체안 되니까, 이제 역학에서 이게 해보니까 잘안 맞거든. 지금 또 가봐. 그럼, 뭐, 그 사람들이 일본적으로 보자면, 이 시간 미만 주집에 저어거면 뭐, 어사도 마찬가지다. 뭐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책에 하도 말수 있게, 나는 무슨 체질이야 하고 쫓아가니까. 또 한의사들은, 모르니까, 이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 공부 안 하면 안 되잖아. 그 유사 체니놓넣데도뭐 많이 놓지 그제. 그러면 이, 사람이 이내덩분로 나눠가지고, 니는 무슨 체질인데, 무슨 병하고, 니는 무슨 체질인데, 무슨 몸식 먹고, 이거는 논리상으로 안 맞는 거야. 이. 자, 그래서 이게 안되 해요 어떻게. 해. 그 사이에 역학이라는 것은 정말로 학문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속도로, 나름대로 막 발전한다고 막 오만 연구들이 다는 거야. 이. 그래서 그 뒤에 우리는 오행체질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자 오행의 근본은 무조건 어떻게 상생상극이잖아요. 그지? 이것밖에 없어. 우리는 오행에는 상생상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압상출도 있고 상촉상황도 있고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뭐 다른건 생각하지 않아 무조건 상생상극이다. 상생상극의 우리는 유튜브 가서 열심히 봐라. 상생지금의 기존에 들어왔 내려왔던 이런 오행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출발한 게 뭘까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내려오는 침술가 이것이 정복이 돼 갖고 우리는 오행 침이 내가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대요 요새는 침법도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그치? 누구말따나 일침학회에서는 일침이라 해가지고 하는 침도 있고, 오행 침도 있고, 오행 침 일종의 뭐, 삼 침이, 뭐, 이런 침, 저런 침 해갖고. 그런데 이것이 한 문제 논리가 뒷받치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단순하게, 이 오행 침이 그거는 뭘까?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는 극침이에요. 거의 다 극침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극침만 시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치, 침이 무조건 빠지는 게아니다이 말이야. 침 노는 데가 꼭 기운이 빠지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은 이제 정말로 중요한 걸 했습니다. 침이라 해서 이것이 기운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무조건 나갖고 좋은 데이말따나신장혈리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침이 놓으면 좋아지기는 나빠지겠다. 나빠진다고? 에이, 지.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어디에 놓는다에 대해서 다른 거야. 이 혈자리에도, 자, 기운을 북돋아주는 혈이 있는 것이 있고, 기운을 빼는 혈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힘 약한 사람인데, 신장이, 신장 심장 혈에, 신장이 약한 사람인데, 심장의 기운을 빼는 침을 푹 놔보면 어떻게 되겠나? 그 혈액 갖다 쭉 침을 놔보면. 아. 그거 완전히 뭐 골라가는 거지. 그침 눕다가 잘못 해도 죽는 사람도 많잖아. 그치?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나야 들어가는 침인지, 이거 뭐 하는 침인지,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이 기운을 빼는 침인지, 이것을 모르는 거야. 그 모르면, 그거 모르면 침나봐, 이아 이거. 이것도 하나도 없는 거. 수지침도 마찬가지다, 말이야. 내가 오늘, 오늘은 내가 수지침 넣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다른 침은 또 우리가 또한 이야기 있으면 또, 하면, 하면, 하면, 요새는 침나도 되고 자유권, 도 하면 자유권은 자유구름 자유 몸에 넣으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침을 다 넣을 수 있는 거야. 이 방법만 하면. 너무나 간단하게, 수지치가, 지압봉 같은 거는 열번 꾹꾹 눌리면 되잖아. 그러면, 지금 어떻게, 여기 흘자리를 해갖고 무조건 그쪽만 누르는 거야. 내가 뭐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만 누르면, 누가, 이바닥에 어? 대장에, 대장 들이 해갖고 대장에 꾹꾹 눌리고, 심장 힐을 해갖고 심장에 꾹꾹 눌리고, 맨날 지압 한 듣고, 지금 하는, 편사가 그렇잖아. 그 간식 사람또 그럴 테면 이거 뭐 어딘지 모르니까 그쵸 그저 우리 뭔가 뭐저 유명한 사람 있잖아 발바닥에 침막 수지침을 갖다가 500개씩 막 그냥 막 이제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무건 살다가 막가아보잖아요그거 어떤 때는 없을 시간도 대지 그럼 이건 완전무대뽀라 말이야 지금까지 생각하는 한 번도 기반도 없어요 무대뽀야 그건데 이오행침은 거의 다그 거침이야 극침 그 그럼 좋은 사람인데. 극침을 나도 어떤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나쁜 사람인데 극침 나오면 그거는 바로 죽는거지 그렇겠지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침법 등법 내가 다 가르쳐 준다뭐 사회법까지 근데 내가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뭐 사회가 힘들어고 내가 그냥 감사하게 막. 뭐생계해 갖고 내가 뭐 할게 그지 내가 못하니까 어 사이 세준사뭐공학고 그렇겠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그라면 안된다 이제는 정말로그라면 안돼요 사려갖고 전부 다아지고 무조건 사이하면다 나겠지 아니잖아 침나갖고 전부 다아질것 같으면 침나서 전부 더 아픈 사람 하나도 없지 수지친 갖고 좋을것 같으면 수지친 사람은 제도 앉아갖고 뭐모천지 앉아갖고 병원에도 안가고 수지치만 놓고 있겠지 그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병원에도 가야되고, 이거 노다가도 병원에 쫓아가야되는거야, 왜?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즘에히 펴서, 어쩌면 굉장히 큰 수지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놓을 때는 내건강 내가 지킬 수 있는거야. 그러면 내가 어디에 놔야 되는거 무조건 발바닥에 라고 혈자리, 혈자리, 혈자리마다 막, 무조건 통째로 다 놓으면 안 되는거야, 그거. 지금 그렇잖아요. 누구맞하자 위가 좀안 좋다고 하면 위가 뭐 때문에 안 좋지 모르고 무조건 급체 떼고 손가락만 닫아보잖아요. 그럼 손가락 다잡으면안 되시지. <목소리> 그래서 좀나다래 그래. 그렇게 한 군데가 걸리 있으니까 그 수만은 좀 나을 수도 있겠지. 이상만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오행7 그럼, 오행체질이, 이거야. 어, 막, 이렇게, 오행침들이, 이게, 막, 많이 퍼졌다, 이 말이야. 왜? 옛날에는, 한 이야기, 오랫동안 이렇게 내려와갖고, 침법이 저수된 것이 아니라, 행날에하는 사람들이 오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방법이 없으니까, 오행을 접목을 해가지고, 오행침이 만들어진 거야.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침을 맞는 방법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방법이다. 그런데, 일침은 조금 다르겠지. 이 침범 하냐면, 워낙 그 유명한 우리 한의사가 있어가지고 그 비법이라 한 거야. 그런데 그 비법에는 논리가 없는 거야. 비법은 비법인데 논리가 없는 거야. 있겠지. 나, 어, 나름대로는 뭐, 이해가 하겠지. 그런데 뭐, 사람이 인식하는 에는 그래서 그게 뭐. 뭐 아니가. 예? 아니. 아, 나왔으니까 한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전부 다쓰으면 뭐, 모든 것이 그쪽으로 갚붙지 다른 뭐 침이 뭐필요하겠노니 근데, 일침이라는 것은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나, 일침의 이론은 내 지금 가르쳐 준다. 오늘 일침의 이론까지도 내다 가르쳐 준다. 왜 일침이, 침, 치료를 하는 데는 침한 개만 놓는지를 내 가르쳐 가 준다는 거다. 한 번만 쓰는 거야. 한번하면 오늘 오면 침딱한군데리만한 개만 딱 쓰고, 그 다음날 오도 한 개만 쓰고, 한 달만 딱 하게 되면, 내가 어저께 위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침을 놓는 거는 위와 관련이 하나도 없는데 침을 놓는 거야. 엉뚱한데 침을 놓는 거야. 다른 사람이 보면 엉뚱한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인 데는 그것이 백발백충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사격할 때 10점 만점이야. 이거는 그것도 한번 가르쳐 볼게 이러는 내가 놓을 줄 모르니까. 너무도 안 되고, 못 나가니까, 뭐, 못 놓는 거야. 아니. 우리, 우리가 아무리, 막안 좋은 법도범죄에 있으면 지켜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오행체질을 전화하다가, 야, 이것도 맞고 이것도 안맞고 이것도 별로 안 맞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학문은 어떻게 해야? 항상 발전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핸드폰도 마찬가지잖아요. 휴대폰도 여기다, 여기다 계속해서 발전을 거든 한문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뭐 이것보다 더 나은 거, 더 나은 거, 더 나은 거 계속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 맨 캐캐묵은 거그거만 틀리도 캐캐묵은 거 누가 내 책에 있었다. 아그 사람이 하을대 한구가? 그 사람은 처음터 생각자일 뿐이다. 먼저 그 분야를 공부를 한 사람이지 그것이 진리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발표을해나가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 과학이라는 것을 누군말따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이거 뭐고 학문을 한 사람이 아니다. 이 그것이 선행, 연구라는 것다 선행. 옛날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논문도 함부로 못 뺏기나. 요새 우리나라 봐봐. 여기는 있 대학교 박석 박사 논문들이 전부 다노다지 뺏긴 거야요 어느 것이 원본인지도 모를 만큼 뺏겨놨다. 특히, 뭐, 아, 그송도 마찬가지잖아. 정말토끼한 많이 잡아놓고, 뭐, 박사 50명 만들고, 뭐, 이러는 거야. 그렇다면, 학문은 그게 아니래 말이야. 선행 연구가 있으면, 이 선행 연구보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연구를 하게 되면, 이것보다 뭔가 한게더 보태야 되겠지. 더 좋은 게 자꾸 놓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만선생이 400년 전에 했다 하면, 지금은 체질을 얼마나 가져야 되겠고, 지금은 이럴 때는, 누군가말때나 달구지 타고 갔다 하면, 지금 체질은 로켓을 타고 가야 되는 데야그그 정도 발전이 돼 있어야 되는데, 체질은 따지면서 어떻게, 캬캬 뭔가, 저 지금 어떻게, 해? 우리는 뭐, 누구말따나 벤즈도 타고, 뭐, 우리는 그랜즈도 타고, 뭐, 차로 막 타고 댕기다이말이요 그런데 다, 점다 갖다 버리고, 어떻게, 해? 달구지, 소도 없는데, 소달구지 타고 간다, 이말이요이 사람이 또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한다, 이말이요 뭐 건강식품을 하든 침술사를 하든 의사를 하든 이러면 안되겠지 이거 사람은 뭐다 죽이는거지 한국이 그렇잖아 과학은 이만큼 가는데 어떻게 사람 살리고 사람 죽이고 하는거는 요새 얼마의 신모르니 거꾸로 가는거야요 옛날로 이게갖고 안되겠지 그런데 거기에 한수더져서약은 어떻게 약까지 가는거야 우리나라 의사들이 병원들이 전부 다큰 그룹을 제약회사에 전부 다 어떻게 종속되어 있는거야 약 전부 다 거기서 개발해갖고 엄청나게 풀잖아 무슨 말도 나아 옛날에 우리 어디고 조류독감 이런거 알았나 그때 우리는 뭐다고 했지 조류독감 치료할 때 하는 이야기 있잖아 엄청나게 팔아먹잖아 그게 말도 못해 팔아먹는거야 근데 그게 뭐 지금 뭐 효과가 뭐있노 그 부작용만 더 많았었고 근데 그 당시에는 또 새로운 거. 이 자꾸 개발하는 거야, 요 아스피린이 지금 우리는 뭘 하나, 말 하나. 반만. 응? 물한 사람 아무한사 살. 물 한두 그러면 반은 안 좋고 반은 좋다 도살이 이거. 아무나 사는 거는. 그럼 어떻게 아스피린 개발된 데가 언제가. 거의 뭐 지금 한 200명 가까이 되잖아. 그럼 얼마나 많이 팔아먹겠노, 그죠? 그럼 세월이 은면 아스피린보다 월등하게 좋은 걸 만드는 게 자주까지 아스피린 만드는 거야. 많이 오십시오 독수끼자 그래서 이 체질이 우리는 로켓 타고 가야 될 텐데 아직까지 이것을 부터 더 거꾸로 가는 거야 자 그럼 오후의 체질이 넘어가고자 이것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고 하니까 요새 막 엄청 다른다 팔 체질이라고 이렇게 막 해갖고 나면 다른데 그치? 이제 정신이 조금 찾르겠지 그치? 이런 가지는 있어야 돼 그치? 그런데 이것도 체의 연구라고는 이건꽉 쓰지 않 솔직 말해서 내가 이런 말 했으면 안 되겠지만 너무나 이 이름 장명한, 장명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된다 솔직 말해서 장명하는 법을 좀 배워야 돼 우리가 이것을 화문이라고 했다 가면 이거는 정말로 좀 웃기는 이야기야 보자 자 이게 우리는 사상체질의 1, 2, 3, 4가 있다 그제 자, 태양, 태음 소양. 이것은 체질이 아니야.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벗어날 수없으면 이것 갖고는 안 막으니까. 우리 그지 역학에서 시간을 쓰지 말아 했잖아. 그지 우리 토중 비교해서 우리가 시간을 안 썼다. 이 말이야. 시간을 안 썼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개수만 늘리려고 하는 거야. 이?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 요렇게 쪼개는 거야. 요렇게 쪼개는 거야. 이것을 기반을 해서 이두개 만들고 이것을 기반해서 두개 만들고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모양음수양음토양음금양음 음, 음, 음. 이게 뭐야 이게 오행이잖아 오행 중에서 뭐가 빠졌어 이 화가 빠진 거야 자명부터 좀잘 해야 된다 이건 솔직히 상식이 장인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의학이라는 게, 의학이라는 게, 이거는 사주잖아. 자, 사주도 인정을 잘안 하면서, <웃음> 이거는 뭐가 좋으는 사주잖아. 사주 안 되면서 이것이 의학이라고 부치고 이것이 체질이라고. 이런 논리가 하 음. 되겠나? 그냥 막 책임있다. 아, 다마 쪽팔리게. 내 진짜 쪽팔린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사라면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다, 그지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지만, 어제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저 전국에서 어제가 고등학교에서 1, 2, 3등 아니면 가지도못 한다. 그치? 최고 똑똑한 사람들아. 그런 사람이 이런 거 가지고 이거 호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 이거 논리안 오는 거야. 사람이 우리가 여덟 개로 나라, 나라고 팔체질 하는거죠 여덟 개로 나라고 니는 음식이 좋다 그럼 병원에 가서 하나도 없게 이게 넓이래 갖고 되겠나 그런데 요새는 또욕치고 있는 게겠다 그렇지만 우리 체질이 항문이기 때문에 이건 이론이다 이건 오류가 아니다 오류라는 것은 어떻게 내가 이론이 되든 내가 경험이 되든 이게 갖고 임상실험이든 임상치료든, 임상치료든 이것을 해갖고 그 결과를 어사가 하는 것이지. 이론은, 어사가 하는 게 아니다. 이사는 기술자고, 이론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론은 과학자아다르사람 그치? 그렇게 이론과 이거는 다르다. 그럼 우리는 별개는 어떻게 해? 자, 이런 이론이 하나 있고, 이런, 응? 어사가 하나 있고, 그지이게는 약과 이것이 있는 거 아니? 이것이 세계가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따로 논다니 말이야. 여기서는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야, 이벤트 주고, 돈도 주고, 뭐, 임상실험 해갖고 돈몇 억씩, 뭐한 잔, 몇 억씩 뭐 주고, 뭐 이래. 하니까 여기서 또 갖다 쓰는 거야. 임상실험만 해. 세계에서 최고 임상실험만 하는데 우리나라 애가. 저세기 약간 신약이 너무 우리나라에서 처음부 임상실험 하는 거야. 자, 이론은 어떻게 해? 이, 이런 제재한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노? 돈벌이 이론을 하는 사람들은 돈벌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웃음> 뭐잠집 조금 버려갖고 그 월일을 는데 돈벌이는데 일을 안하고 이 연구하는데 일을 하니까 일이 되나? 돈벌이면 못하겠지 그럼 왜 줄게 줄 없잖아 그렇게 힘든 거야 그러네 이것이 아무 짓이면안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체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이야기는 아니 이것이 체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태어난 체질은 없다 <웃음> 어? 태어난 체질은 무시하면서 이거 체질은 있다 이거 논리 맞나?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들다 말도 안 되는 논리 우리는 체질은 어저께부 얘기했지만 체질은 변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 가면서 변한다는 거예요 타고난 체질을 갖고 자꾸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체질이라는 거예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뭘까? 비체질이다, 그제? 병이 아닌 것은, 어리는 어떻게, 해? 체질적으로, 장기와 영향이 없고, 장기와 영향이 없는, 이 병들은, 장기와 영향이 없이 생겨난 병들은, 어서가못 고친다, 이 말이야. 저거 뭐, 어서가 병날 해도 그거 어떻게 해. 저 분은 의학을 인체에 관련된 의학을 한 것이지 다른 병원은 고칠 수가 없잖아 응. 공지 방법도 없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의사가 할? 의사가 할부분은 의사가 하고 우리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상담할 사람은 상담하고 이 비체질에 관련돼 갖고 관심 있는 사람은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해갖고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가 제일 편하겠나 이게 제일 편하겠지 뭐 어디 나도 산그 사람 어디 가라고 하면 갈 수도 없을 것 싶은더라 또갈수 있다고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세월이 너무 이거 무니까 안 생기고 그렇지? 자 그러면 이런 체질을 우리는 근본으로한이 체질이 아닌 이런 비체질과 관련되어 있는 질병들을 오늘 지금부터 합니다 그리고 이 체질을 하면서이 체질을 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뭐가 짓는다 침 부분 내가 가르쳐주면 안되겠고 약제 치법은또 가르쳐주면 안되겠고 그치? 그거는 뭐 내가 좀 생략하겠다 자그 다음에 수지침 부항 뜸그 다음에 또 뭐있노? 지압복 또 뭐있노? 1침 응? 아니 그건 안된다 했잖아 그건 안되고 <웃음> 수지침 <웃음> 아, 그럼, 그런데 음, 수지침으로 일침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르치습니다 수지침으로 일침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는 치료가 아니라 자기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생침과 보침과 우리는 극침이 동시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물어봐봐. 생침이 뭐냐, 보침이 뭐냐, 이것이 뭐냐, 뭐, 물어봐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아무도 모르면서 그냥 막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모르 모르면 쑤시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 치료가 아니니 침을 얻는 게 아니고, 막 그냥 찌르는 거야, 가서. 그쵸? 그렇죠. 모르면 그냥 막암장 갖다 찌르는 거야. 그래서 발바닥에 침 500개 뭐 막, 그러다 보면 모르는 게 났었는지 모른다, 이 말이야. 속가락만. <웃음> 아니 급체했는데 이제 한 개만 하면 잘 안되있게 하손발다까는 다 거야 이게 앞뒤로 다깔아가게응 닫다보고 다나 어디가 한게 걸리도 걸릴 거 이거 요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다 그러면 나중에 지금은 인간이 순식간에 뭔가 변할 수 있어도 나중에는 이게 논리도 없고 책임도 없는 거야 그러면 제일 나중에 생각해 주세요 위가 안산 급체가 자꾸 있는 사람인데 되지도 않았는데 책을 자꾸 논다 이 말이야 이게. 그럼 어느 장기를 손상을 시키지, 그제? 어느 장기를 손상시다 급체 때문에 나만 이 손가락에 치수지 침을 맞고 피를 눈만 발을 갖고 막푹 닦는다 이 말이야. 닦고 피를 막 갖고 균을 잡고 빼고 나면 어떻게 되겠나? 다른 장기를 해친다 이말이야 하두 분은 괜찮겠지. 한 분들은 이거는 효과는 작으니까 그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 어? 심오한 혈액 그런. 빈 침을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 비체신치병을 먼저 하고, 내가 침 넣는 걸 내가 가르쳐 주겠다. 뭐, 돈 탄다고 가르쳐 주는 거, 이거 뭐, 누가 뭐라 사람도 없을 끼고, 아, 내가 뭐, 내 수지 침 넣는데, 누가 뭐라 사람도 없을 것이고, 내 품을 뭐 하는 거야.